찾아보니까 부산 가서 뭐라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요새 이게 뭐야? 아,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우와 진짜 사람 많다 너무 좋다 와 어, 진짜 찐으로 맛있어 먹을래? <웃음> 다 먹었어 지금 다 먹었어 되돌려달라 <목소리> 너무 좋다 여기 진짜 감사합니다 저 이런데 데, 데려와주셔가지고